손가락만 보이면 r 죠 you 안내 i n g with it? 만두 만두 e r 만두 d n 만두 n o 만두 만두 y book. Mandu, Mandu, Mandu, m a n 만두 m 만두, 만두, 만두. 아, 뭐야? 뭐야? 야 정말? 어, 이거, 이거 금지야. 이, 이거, 이거 금지그 이거, 이거 고지야 이거 야 이거 금 이거 금지야. 이거 금지 이거 금지 이거 금안 돼. 이거 이거 금지 이거 금지 이거 금지야. 이거 금지야. 이거 금지시 이거 때지야 이거 금지야. 이거 금지 이거 만두! 만 이거 두 만두! 이거 금지 이거 금지 이거 금지 이거 금야 이거 금지 이거 금 이거 이거 이거 만두. 오.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아 잠깐만 두가 <웃음> <성우가, 진짜. 웃음> 아,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야아아찬아니만두 <웃음> 아.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십.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웃음> 만두 만두 만두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지 t s go! l e 요 s go! Let's go! Let's 한데데 e t 없었어. Let's go! Let's go! Let's 데미지나 t s go! 데 데미지갑니다. 데미지. go! Let's go! Let's go! l e t 응. 아니면, 그러니까 좀형 오! 아니, 아 근데 밥 먹고, 밥니까좀세고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이 먹고, 밥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테스트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밥 먹고, 고고이 지금 아 근데 만두 어 내가 두네이 아, 아, 네. 둘이 아고. <웃음> 자, 두 번째 라운드 했어. 만두 만두 만두 만두 10. 오.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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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는 자세. 어 이거, 그거 아니? 이받는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없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여러분들 the, w h 왔다. t h 왔다 왔다 왔다 만두 만두 a t t 만 e 어 h 만두 the, w h 만 t the, what the, w 아 a 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 야 만두 만두 만두 만두 t 만두 누가? <웃음> 난 먼저 난 먼저 사과해 이번 좀 위험해 이번 주 기사결 드릴 거잖아 <웃음>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오! 아.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식! 아나안 했으면 칼다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아잘 봐. 아잘 받아 잘 받아 잘했어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웃음> <오>! <웃음> 만두 식 <웃음> 오! 만두만만생했어와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이거 진짜 무섭다 죽고 싶다 축구할래? 아, 건랑리레스 진짜 떨렸어 축구할래? 아, 아, 진짜 죽을 뻔했어 래래 <웃음> <초콜릿. 웃음> 오!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 오! 아, 오, 오. 만 아? 만두 만두 았던 분명히 두 만두 만로 만두 만두 오. 아.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오! 만져, 만두 만두 <목 effect>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이두 만두 만두 만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이 만두 만두 만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No! 만두! n no! 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자세 자세, 잡아도 돼요? 자세 잡아주세요. 자세 잡아주세요. 자세 자세는 그래도 <웃음> 어, 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떨려. 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자세 자세아 좋습니다. 갑니다. 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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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진짜 치킨 같루 종일 하루 종가 근데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지금까지 <웃음> <와> <웃음> <웃음> 아, 네, 네, 네, 네, 이거 다다 알지? 이거, 이거. 원어스, 쭈잇, 이거였나? 원어스.